네, 어, 이번에는 오형식 동사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 공부할 부분인데요. 요오형식이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에서 아까는 이전에 배웠던 건 예, 투보정사나 원형부정사를 쓰는 걸 배웠어요. 이거, 이걸 이해 못하면 다시 들어야 돼요. 투보정사 어떤 동사의 원형은 이 목적어가 이 목적보호를 행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주어와 동사의 관계라 했어. 그치?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자리에 과거분사가 오거든요. 과거분사가 온다는 것은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동이라 하는데 수동태를 알면 이게 쉽지만 아직 수동태를 안 배웠을 경우는 당한다. 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된다, 그렇게 해진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는 투부정사나 원형을 쓸수 없어요. 다 과거분사를 씁니다. 이거는 어떤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나 투나 원형이나 ing를 쓰는 거지. 지금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사를 막론하고, 여기가 수동이면 사역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이면 다 과거분사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어떤 거가 있냐면, 자, 문을 닫아 놓은 채 놔두지 마시오. 이랬어요. 문이 닫혀져 지가 닫아. 닫혀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closed라고 보는 거예요. closed. 그래서 얘가 문이 닫혀지니까 행동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입는 거지, 당하는 거지. 그럴 때피피를 넣어라. 자, 나는 킵. 킵은 이제 오형식에서 모모가 어떤 상태를유지하던데내 손가락을 교차해 줄 거야. 이 말은 이게 행운을 빈다는 소리예요. 손가락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X자로 교차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 럭키라는 의미로 행운을 빌어요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손가락을 크러스트 이렇게 교차시킬 거야. 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손가락 교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러스트가 돼요. 어떤 신체 일부를 표현할 때 신체가 행동을 하는 건다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분사 쓰는 거예요. 그다음 나는 차를 세차 했다는 소리인데 차가 지금 막어 어, 닦는 게 아니잖아요. 차는 딱껴지지 그래서 워시가 아니라 워시트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과거분사 쓰는 상황이죠. 나는 세차 했다 이 소리예요. I had my car washed. I had my car washed. The machine housed the problem solved 문제를 해결되게 돕는다인데 그 기계가 그러니까 문제가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olved 즉 문제가 풀리게 한다 이 소리죠. 자, 그들의 냄새를 맡았는데 자, 뭔가가 f r i e d 튀겨지는 거야. 튀겨지는 거. 아까 burning이라는 것은 자, 그냥 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할 때이 자동사라서 타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태우다가 아니거든요. 이때는 근데 이때 프라이는 튀기던데 뭔가가 예, 프라이 되는 냄새가 났다 이거, 이거지. 자, I got the wall 벽이 painted 벽이 칠해진 거죠. 나는 벽을 초록색으로 칠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벽을 초록색으로 칠했다. 근데 내가 칠한 거지, 벽은 칠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목적어 목적보어는 이렇게 둘의 관계입니다. 네. The boy found the window broken by his ball. 자, 알아서 발견했어. 창문이 예, 자기가 던진 공 때문에 깨진 거. 창문은 broken이 돼야죠 음. 대표적으로, 자, 이거예요. I heard. I heard. 난 들었지. My name. 자, 이름이 불러 불려져. 나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콜드가 돼요. 지각 동사지만 콜이 아니라 콜드가 되는 건 이게 수동의 관계, 즉 당한 단소리야이름은 불러 불려져, 불려져. 그래서 콜드예요. 얼마나 는 콜드. 예, 이런 개념이 바로 여기에 과거 분사가 목적으로 오는데 이제 수동 관계 아직 수동을 모르면 예. 그냥 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자이 동사 오형식 동사는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포로써 명사 형용사 그다음에 원형 토부정사 현재 분사 그다음에 어떤 걸막론하고 동사를 막론하고 과거 분사 자 이런 건다 동사가 앞에 있죠. 예, name, call, keep, 예, leave, 음? elect 이런 거. 원형 사역지가 예, make, have, let, 보다 듣다, 예, look at, hear. watch, i s t e n t notice 이런거 다음 두부정사는 나머지 예. 뭐뭐, 누구한테 뭐뭐 하도록 예. 요구하다, 명령하다, 말하다 뭐 지시하다 야기시키다 이런거 엄청 많아요 뭐 allow, demand, expect, order, ask, tell 그쵸? 오, 너무 많아 이건 현재 분사는 지각동사에다 ing 더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현재 분사만 쓰는 애들 도 따로 있었지 keep live 여기 형용사 쓰는 애들 keep live find 이런 애들 과거 분사는 얘하고 얘가 수동일 때자 정리를 잘꼭 해두세요 노트도 해두면 좋고 따로 단어장 만들어서 공부 좀 합시다